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으음, 안녕하세요, 헤드로시입니다. 안녕!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, 어, 붉은 대게 딱지장, 볶음밥. 음, 버터로 볶았어요. 그리고 이거는 반숙, 그리고 막창, 불막창입니다. 이것도 편심해서 샀고요. 이거 뒤에 있는 건 반호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 미역줄기 무침, 까리코추 무침, 까리코추 볶음, 생김, 그리고 물김치, 그리고 문중김치입니다. 이거는 히베스커스차 있어요. 이거는 로제 파스타 소스예요, 로 김찬님. 맛있다. 반누이가 약간 국물이 젖어서 장갑집 끼워갈게요. 반오이만! 음, 되게 달달하네요. 적당히 달아서 좋은 것 같아요. 꽈리고 조금 porque okay. 음. 이 장이랑 버터랑 되게 잘 어울려요. 음. 응. <laughs> 고양이. <웃음> 응? 강초에요 진짜 맛있다. 음. 얼마나 맛있으면 입이 이래? <웃음> 이 밥이 얼마나 잘잘 잘 볶아졌는지 한올한올다 떨어지네요. <웃음> 버터랑 게딱지장이 밥알에다 코팅이 된것 같아요. 잘못 뺐어요. 이거 진짜 술안주로 좋겠어요. 음. 로제소스 한번 찍어먹을까요? 음 <목소리>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. 굽은 되게 딱 세상볶음밥 맛있었어요. 음. 마늘버터 향 내갖고 이렇게 같이 볶으니까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이거 불막창. 또 어, 진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편의점에서 이렇게 음, 살수 있다는 건 진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본의 어. 아니게 둘다 GS지만 협찬은 아니에요. 그리고 문중김치 맛있고요. 물김치. 아시는 지인분이 담가주신 건데 맛있어요. 시원해. 소면 말아도 맛있을 것 같아요. 다 맛있었습니다. 로제 파스타 소스는 안 어울렸어요. 땡. 자, 그러면 저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오주 사랑해요